잉여맨 로블록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보육원 원장이 되어서 아기를 돌보는 보육원을 만들건데요 자 일단은 저희 아이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아기라고 치기에는 네 얼굴은 조금 헐 이거보다 아기 같지가 않잖아. 어쨌든 얘들아 오늘 우리가 아기를 돌보는 보육원을 만들도록 할 거야. 자 모두들 오라고 앞길 만들고 자 이렇게 이런 공장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를 아기가 엄청 많은 보육원으로 만드는 거라고. 오. 오. 자 일단 나는 편지를 할 거야. 오. 오. 1499억 9로벅스 너무 비싸다 1499억 어. 어. 자 구매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만들어볼까? 마음껏 야 벌써 뭔가 그럴싸한데? 그치? 네. 여긴 뭐야 아 여기 치료하는 곳 오. 여기서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우는 아이도 달래줘야겠죠? 아픈 아이도 도, 돌봐주고 또 식물도 심어줘야 돼요. 학, 학부모들이 여기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어음. 그리고 프린트 데스크를 만들어야겠죠. 아 손님, 어떤 아이를 맡으시러 오셨나요? 저같이 깜찍하고 귀엽고 그런 친구를 원해요. 그런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니죠. 여기 아이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웃음> 맡아주는 <아하>. 곳이에요. <웃음> 아 자 여기는 어, 입양하시옹가 아니에요. 아 <웃음> 아이를 맡아주는 곳입니다. 뿅. 자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아기방이다. 여기다 아기방이에요. 아, 아기방인가요? 야. 와. 이렇게 아이들이 쉬고 자는 곳 같죠? 놀고 어? 아 자는 곳이네. 이렇게 위에서 날랑 날랑하는 거 보는 거네요. 모빌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 그거 아니? 응? 응. 막 태어난 갓난아이는 색깔을 보지 못한다. 검색하고 흰색밖에 못 봐. 왜? 그거야 나도 모르지. <웃음> 어쨌든, 그렇,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 여기는 완전 갓난아기인가 봐. 갓난아이들이 쉬는 곳이네. 야, 야와이 아이 이 아이는 어휴 우량하네 응아? 뭐야? 응아 하는 거야? <웃음> 아! 나 춤추는 거야! 헐 여기는 직원들이 쉬는 곳이죠 직원들도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기를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던 우리 직원들 앉아서 업무도 보고 쉬기도 하는 곳 직원 라운지 엄청나죠? 응 좋다 자, 어, 대충 그럴싸해졌는데요. 여기는 여자방이고요. 여자아이들이 쉬는 곳이랍니다.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주성도 있고요. 공주성 와이예쁜데 여자아이 방짱이다. 이 좋다. 음, 서. 자, 그리고 또 어디가 안돼 있을까? 없나? 완성했나? 끝났나? 아, 2층도 있었어. 참! 자이층 한번 빨리빨리 만들어볼까? 와 여기 여자방 왜이렇게 비싸 여기는 우와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걸? 됐다 와우! 다 지은 거 같다 그렇지 여기 하나 더 있어 그게 뭐지? 소파. 컬러 블록 소파 오우! 어, 하나 또 생겼다 어? 계속 생기네? 됐다, 됐다. 그치? 우와! 한, 그런 같아. 한 군데도 빠, 빠짐없이 다 건설한 거 같아 책도 있고 오케이 좋은데?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받을 준비 한, 해봅시다 아이들을 네.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봐야겠죠? 네, 저희 이제 그, 그 프론트 직원들 빨리 앉아서 신청 빨리 접수하세요 빨리 자들어가자 들어가세요 저희 직원들 그래서 아... 자, 아주 친절하게 해야 돼요 손님들이 어? 학부모들이 미, 믿고 맡길 수 있게 알겠죠? 근데 저 아기 아니었나요? 아다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 아기들을 한번자 모두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197명 꽉 치웠다 오케이 한번 볼까 이제? 얘들아 한번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보자 우리가 만든 이 멋진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지금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여기서 야, 야 직원분들이 잘 관리하고 있고요 오자 모자 모자 들아 뛰지마 뛰면 혼난다 <웃음> 아이들이 좀 편하게 놀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에게 이거 먹이도 줄수 있나요? 먹이 못 주는 것, 것 같은데요? 왜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이름이 있네요? 그러게요 오 얘들아 빨리 잘 시간이야 들어가서 잠이나자 얘들아 뭐라? 너희는 공부 좀해 <웃음> 아이들이 엄청 뛰어 어, 청소하고 계시고 자고 있는 아이는 없어? 있어 아기방 가면 있던데 왜안 자고 있는데? 진짜 아기방 구독 아 어, 여기 아이들이 여기도 자고 있는데? 오 재밌어? <목소리> 야, 루카쿤. 야, 니네 얼굴 보고 놀라는 거 아니야? 루카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이, 무서워.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자, 어쨌든. 야. 이수. 어, 플레이시간 되니까 진짜 플레이방에 다 모였는데 애들이? 와. 너무 많아, 징그러. 야... <목소리> 징그럽다니.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무슨 소리세요? <목소리> 선생님. 많아. 우리 아이들이 즐겁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미끄럼틀 타고 놀고 우와 미끄럼틀에서 지금 얼굴이 다다다다 붙어있는데 너무 많아서 아, 교통 체중이 아, 일어나고 있어. 야 엄청 웃기네. 야, 플레이 시간 되니까 이제 플레이 방에 모이긴 하네. 오 좋은데요? 엄청나. 오와자 여러분들 이번에. 아이들이, <웃음> 야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방방 뛰고 있구요. 이야, 엄청 재밌게 놀고 있네요. 얘들아, 즐겁니? 내가 원장 선생님이야, 원장 선생님. 아, 뭐 짱구도 못 말려. 뭐, 두목님이야, 내가? 또 어디로 가? 나 어? 뭐야 일로? 일로 들어가는데? 입구는 저긴데 얘들아? 어밥 먹으러 간다 밥 먹으러 어밥 먹으러 아이들이 자 모두들 자 일자로 서서 밥 먹으러 들어가세요 아 오늘 밥은 뭐예요? 오늘은 엄청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답니다 민트 초코 우유다 자어 아이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자 모두들 아, 앉아서 미내 자리야 여 <웃음> 저기요 선생님 아이들을 친절하게 네. 대해주세요. 친절하게 무거운 이 아니에요. 애기예요. 뭐요? 애기라고요? 너무 큰데요. 그러기에는 헛네? 어, 헛네? 어, 아, 염소가 있냐? 헐. 헐. 헐. 헐. 자, 어쨌든 아이들 모두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있겠다. 100명의 아기가 있는 보육원을 운영해봤는데 아, 아기 돌보는 건좀 힘든 거 같아, 애들아. 그치? 맞아. 지쳤어, 나. 지쳤어, 지쳤어. 어, 뭐야? 방금 봤어? 아까 어떤 직원분이 위로 올라가셨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많이 급하신가 봐. 오, 많이 힘들었나 봐. 자, 어쨌든 우리는 먼저 퇴근하자. 이분들한테 맡기고. 아, 네. 고생 많으시고요. 어, 저희는 퇴근해볼게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생 좀 하쇼. <웃음> 자, 어쨌든 이렇게 보육원 타이쿤을 해봤는데요. 아기가 엄청 많아서. 어, 너무 귀엽고 깜찍했지만 좀 힘든 것도 있네요. 그러면 은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